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터레비의 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드경영 Q&A 베스트 영상입니다. 뭐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잊혀질만 하면 물어보고 잊혀질만 하면 물어보는 질문인데 바로 이겁니다. 처음인데 어디서 뭘 사서 어디에 파나요? 월드경영은 계속해서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변동되더라도 정답에 근접하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종착마을에서의 수익률을 보고 구매하시는게 답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서부경비캠프를 출발해서 플로린에 가겠다고 라 생각하고 계시면 플로린의 시세창에서 판매 가능한 아이템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구매하시는 게 답이겠죠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도착시에는 가격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벨리아의 포도와 플로린의 양초가 주력 아이템이긴 한데 때로는 서부경비캠프의 교본이나 에페리아의 작살, 칼페온의 비단이 이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가속 쓰는게 이득인가요? 안쓰는게 이득인가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쓰는게 이득입니다. 월드경영에서 식량이 소모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식량 다른 하나는 거리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식량입니다. 시간에 따른 식량 소모는 10초당 거리에 따른 식량 소모는 일정 거리당 소모가 됩니다. 가속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시간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식량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실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자 다만 코너 부분에서 사용할 경우 의도치 않게 튀어나가는 거리가 길어져서 추가적인 식량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너 부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겁니다 며칠 전에도 생방송을 하는데 몇 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렘마차 만들어야 되나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바로 3렙 마차인 농장 마차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월드 경영 레벨이 낮을 때에는 레벨이 잘 오르기 때문이죠. 2렙 마차 제작 눌러놓고 월드 경영 하다보면 어느새 3렙 마차 만들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다음은 1렙 마차 루트 좀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사실 1렙 마차의 루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구요. 먼저 벨리아를 출발해서 델페 전진기지를 찍고 플로린 또는 칼페온으로 가는 루트와 서부경비 캠프 벨리아 하이델 글리시를 찍는 루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벨리아 델페 전진기지 플로린 또는 칼페온 루트는 은화 획득에 최적화된 루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루트는 신뢰도 상승에 최적화된 루트죠. 신뢰도 상승은 곧 블랙펄이나 수련회탑 추가입장권 등을 등장시기를 조금 더 앞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은하가 장땡이다 하시면 첫번째 루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죠 자 다음은 감론을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질문 무역품은 몇 개까지 사는게 가장 좋나요? 이 부분은 정말 애매한데 사실 뭐가 좋다고 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때그때 마을에서 구매하는 무역품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할 수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번 월드경영을 할 때마다 들리는 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무역품만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무역품을 특정 개수만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매번 가는 마을에서 판매 가능한 무역품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초반 두개세개 마을에서는 이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마차는 비어있기 때문이죠. 또한 들리는 마을에서 구매하는 무역품을 이전 마을에서 판매하지 않을 경우 무역품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무역품을 덜 사기 때문에 특산품으로 이득을 낼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자 2번의 경우는 1번과 정반대입니다 이미 모든 무역품이 마차에 있기 때문에 초반 두개세개 마을에서도 이득을 낼 수가 있고 무조건 미소지인 무역품을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만 그만큼 특산품으로 인한 소득은 줄어들겠죠? 아니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도대체 차이가 어느 정도냐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역품 한 박스 100개 기준으로 무게는 5 0이고요 20% 이득을 봤을 경우에 66만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벨리아 포도는 159,334원 무게는 92입니다 수익률 300% 기준으로 478,000원을 볼 수가 있고요 무게 50으로 치환하면 26만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무조건 무역품이 이득이구나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역품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무역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들리는 마을마다 세가지 무역품을 풀로 다 판매할 수가 있어도 그 모든 가정이 성립한다고 해도 첫 번째 마을인 서부경비캠프를 제외하고 케플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을을 다 들리게 되면 총 9개 마을로 판매 횟수는 27회 20% 기준으로 약 1,782만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무역품을 아무것도 안 사고 벨리아에서 포도만 32개를 사다가 플로린에 팔고 플로린에서 양초만 34개를 사다가 트렌트에 팔겠습니다. 이때 플로린에서의 수익은 300% 트렌트에서 수익은 100%라고 가정하면 수익은 2,039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역품, 27세트를 챙겨도 무게가 1650이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 방법으로 모든 무역품을 100개씩 다 사고 남는 무게를 특산품으로 계산하면 평균 이득은 약 2680만 두번째 방법으로 무역품을 먼저 사고 남는 무게로 특산품을 사면 평균 이득은 약 2940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산과는 다르게 그두 방법 모두 실제로 월드경영을 해보니까 보통 3200만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만 떠돌이 상인을 만났을 때는 첫번째 방법의 이득이 월등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아무튼 무역품은 몇개까지 사는게 좋나요? 해서 잠깐 빠지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정리를 하자면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벤트 어떤 것까지 하는게 이득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월드경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를 다 진행합니다. 왜냐구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리고 영지민의 이벤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벤트는 스노우볼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개 200레벨에서는 두개 400레벨에서는 세계 이런식으로 영지민의 이벤트 레벨이 오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영지에서 채집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원이 남을 정도로 모이게 됩니다 월드경영의 이벤트에서 나오는 신화상자 한개의 값어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그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상자나 전설상자는 흰색 이벤트라고 안 나오는거 아니고 노란색 이벤트라고 무조건 나오는게 아닙니다 네칸 중에 한 칸만 상자가 나와도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벤트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월드경영의 신화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석판, 토벌권, 유물, 연금석, 광원석, 상급흑결정 발크스, 수탑 추가입장권, 블랙폴등입니다. 광원석 유물, 발크스, 블랙펄은 제외한다고 하겠지만 석파는 최소 250만, 토벌권은 1 천만, 연금석은 150만 상급흑결정 500만, 수탑 추가입장권 같은 경우는 뭐한 9천만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덧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마을 다 가야되나요? 사실 모든 마을을 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케플란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을 다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판매 횟수에 제한이 있는 무역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특수품 구입을 통한 블랙펄 수련회탑 추가 입장권 등의 수급을 위해서입니다 신뢰도가 200인 마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시도 횟수가 증가할수록 블랙펄을 만날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요 자 여덟 번째 질문 케플라는 왜안 가나요? 월드경영은 한번 지나간 길의 이벤트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일정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지나간다면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 끓이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서부경비캠프를 출발해서 트렌트까지 한부 끓이기를 할때 유일하게 캐플란만이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길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월드 경영 레벨 빨리 올리는 방법 없나요? 사실 후반에 월드 경영 레벨을 빨리 올리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답이죠. 하지만 초반에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무역 상점에서 광원석 장식품이나 수정 장식품을 만들어서 서부 경비 캠프와 벨리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상인에게 가져다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드경영은 내가 돈을 번 만큼 경험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도 잘 벌리고 랩도 빨리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덧 열번째 질문입니다 무형마차와 농장마차 중 어떤게 더 좋은가요? 사실 어떤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투자한 만큼 농장마차가 좋아지기 때문인데 이제 팩트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시간이 없으시면 무형마차가 낫고 게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다면 농장마차가 낫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까마귀 상단의 영약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농장마차의 효율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뭐 무형마차가 돈이 더 벌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농장마차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이 봉인된 보물상자를 무역마차가 효율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50번을 해본 결과 농장마차로 서부경비캠프부터 트렌트까지 한 번을 왔다갔다 할 때마다 신화상자 9개 그리고 전설상자 17개 정도를 먹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농장마차와 무역마차는약두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단점은 역시 농장마차가 무형마차에 비해서 약 2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까마귀 상단의 영약이 추가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상쇄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느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농장마차와 까마귀 상단의 영약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무형마차를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드경영 Q&A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